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어. 여러분에게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대해서 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음, 오늘 어,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물건은 어, 대전시내 서구 어, 정림동에 위치한 음, 가든 하나를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어,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대전시내 예, 서구가 어, 이 중심지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서구 중에서도 이제 남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정림동 이 배우지가 이 등산로를 감싸고 있습니다 초입부분에 위치한 부분인데요 어 해당 물건은 여기 있고 음, 보시다시피 쟁기봉 후자봉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등산코스 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안봉 음. 어, 평일에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어, 등산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에, 위치해 있다고 어, 보시는 물건입니다 음. 아,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해당 이 물건인데요 어, 가든 금매매 어, 20억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어, 대전 서구 정림동 등산로에 위치해 있고 도심 속 청정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어, 배경도 아주 좋고요. 어, 뒤에 이제 야트막한산 네, 등산로가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아래쪽으로 어, 도로가 한 6m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음, 대지합은 688평이 되겠습니다. 두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 필지별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해당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표시를 해 보면은 네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준 보전 산지로 되어 있으면서 자연녹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한 필지 이 필지는 이 대지로 되어 있고 음, 이 대지 면적이 441.35평이 되겠습니다 음, 441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예, 한필지가 이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 이 부분인데요 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건축물허가를 신청해서 득해 놓은 상태라고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현재 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어, 데크나 아니면 바베큐 파티장 어, 어, 이런식으로 어, 꾸며서 잘 가꾸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음, 음, 세부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해당 물건이 되겠고요 매매가 음, 20억입니다 대지가 두필지인데 한필지는 대지로 441.35평이 되겠고 다른 필진 앞에 살펴보신 바와 같이 402면대 246.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이 예, 688평. 음, 1층으로 지금 건축물이 이제 예, 그, 앉혀져 있는데 어, 단층입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59.89평, 60평이 되겠고요. 연면적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중국년도는 03년도 7월 인데요 예, 건축물은 생각하시지 음, 마시고 음, 그 주변 입지 조건 이라든가 어, 또이 자연녹지 예, 라는 부분 음, 앞부분은 이 앞쪽에 이제 두차장 앞쪽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건너편은 개발제한국으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또 어, 희소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 어, 에, 대장상 어, 승강, 승강기는 없고 주차장이 한 7대 정도 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20대 이상도 될수 있는 공간이 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대출 금액은 현재 두 필지 합해서 건축물하고 1억 7500만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뭐 추가 대출도 가능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자연녹지고 어, 도로 상황은 어, 앞에 6m 도로에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건폐율은 어, 13.57%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연녹지기 때문에 건폐율 한 20% 이내 또 용적률은 음, 100% 이내로 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시세를 한번 분석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공시지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지가 3.3 제곱미터당 17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은 3.3 제곱미터당 15만, 15만 8천 원 정도, 16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두필지합 공시지가가 약 7억 9천 정도, 7억 9천 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토지 시세를 살펴보시면은, 3.3제곱미터당 한약 350만원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래, 거래 사례도 그렇게 있고요. 음, 그러면은 음, 이, 이 현지 가서 한번 촬영을 했는데 어, 촬영을 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돼서 제가 4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나와 있던 곳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성원을 힘입어 제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 정림동 어, 등산로인데요. 그 장안봉하고 형제봉에 올라가는 이 등산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진입 부분인데요 어, 여기 나온 이유는 4년 전에 제가 어, 물건을 소개해 드렸다가 그 물건이 이제 보류돼서 됐다가 다시 어, 사정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가든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요 어, 여기가 이제 그 주위가 어, 자연 녹지로 되어 있고 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위치한 이 뒤쪽,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음, 좌측은 자연녹지, 앞에 보이는 건너편 쪽은 어, 여기가 이제 개발장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어, 그래서 어, 대전 근교에서 아주 가깝고 음, 또 등산 코스가 있기 때문에 어, 토요일, 뭐, 주말이 됐던 또 주중이 됐던 등산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물건 잘 유심히 보셨다가 어, 카페나 가든 이런 쪽으로 어, 조금 리모델링 아, 하셔가지고 손좀 보신 다음에 활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매매가는 현재 에, 다시 이제 그 20억으로 나왔고요. 어이 지역이 지금 현재 대지로 돼 있습니다. 대지가 약441 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로 돼 있는데 저쪽 이면 어, 쪽에 붙어 있는 한 필지가 있는데 이한 필지는 이면로로돼 있고 음, 면적이 약246 평이 조금 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토탈 합이 687.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어 이곳 에그 대지로 돼 있는 예, 공시지가는 예, 3.3제곱미터당 평당 한 170만 원 정도 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평당 단가로 따지면은 약한 300만 원 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요. 어, 대전 근교, 뭐 대전 시내입니다. 내내 이제 산 뒤에가 바로 시내이기 때문에 어, 입지 조건은 참딸나이 없이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특히 이 배우지가 등산로, 등산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나 가든 쪽으로 잘 활용하시면은 어, 저 매출에도 예, 상당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한번 주위를 어, 둘러보도록 할까요?